라스쿨라 먹어볼까 인도에서 먹는 디저트래 사람이 한입 가득 페어무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시럽이 쭉 입안 가득 퍼지는구나 홍사운드 맛있데요 는 이거 이거 맛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, 맛있는데 아, 어떤 맛이냐면 딱 한입 베어물면 그 안에 달콤한 꽃향기 그러니까 이게 로즈워터가 들어갔거든요 그 장미향기가 상 나면서 달콤한 즙이 쫙 나와요 그리고 씹는 질감은 구워먹는 치즈 아세요? 잘 구워서 씹으면 씹을 때 약간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서 잘게 부서지는 그런 맛입니다 매력 있는데요? 이거, 이걸 왜 받았다고 했지? 아 근데 제가 이걸 좀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 지난번에 굴랍자문을 먹었거든요. 근데 그 처음 먹었을 때막 제가 그막 퐁퐁 냄새 난다 세제 냄새 난다고 막 이랬었는데 아좀 먹다 보니까 그 향이 약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. 또 제가 적응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그 향에 적응을 하니까 아주 향기롭고 맛있네. 얘도 그렇게 향신료의 향이 엄청 세지 않아요. 아, 코가 막혔나? <웃음> 아, 감기 걸렸나? 이것도 약간 커피 이런 거랑 같이 마시면 뭐 괜찮을 것 같.. 마시면? 커피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 너무 많이 짜면 푸석푸석한 그 식감만 남기 때문에 한번 적당한 걸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음, 괜찮은데? 조금만 더 먹을까? 아까처럼 3번 짜서 먹어볼게요 두, 세. 내가 보기에는 이거 향만 좀 익숙해지면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향이 느껴지는 달달한 걸 먹고 싶을 때에는 가끔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응. 한번 드셔보세요 악플 엄청 달리는거 아니야? <웃음> 낚였다면서 막 아니, 낚는게 아니라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